안녕하세요 다양한 리뷰로 가득찬미 다리미입니다 전에도 속눈썹 영양제 리뷰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다른 제품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모랑스 제품은 투명한 액체 세럼 타입이고요이 세럼의 성분은 호호바씨 호두 비타민 나무 아보카도 열매 국화 알로에 베라잎이라고 합니다 사용하실 때는 세안 후 충분히 흔들어서 발라주시면 되는데요 부드럽게 잘 발려서 편했습니다 속눈썹 모공 부위에 골고루 발라주었는데 눈이 전혀 따갑지 않았어요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3주 동안 열심히 바르면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자꾸 깜빡해서 자기 전에 한번 정도 바르고 자고 가끔씩 발랐습니다 그런데도 조금 길어진 것 같아서 앞으로도 꾸준하게 사용해 보려고요. 더 자세한 후기는 블로그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